네, 오늘, 지금 현재, 그, 유튜브 대학교 학생들, 그 시민들이, 그 지금, 조국 사태하라는 집회를 그 아주 충동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네. 이 안동에서도,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 네, 문재인 하야라 1천만 명 설명문에 적극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 서울에서는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하야하라, 자유한국당, 우리 그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우리 그 태국기 부대, 이렇게 해서 오늘 많은 그국 시민들, 문재인 하야하라를 외쳤습니다. 펜 앤드 마이크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어, 여기 있는 서울대학교 축구집회 현장입니다. 뉴스 채널.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탄의 촉구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른 m 을한 h e 여기 그 조각제, TV에서 지금.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쁘게. 여... 시간 음. mandado nada todo iré que 물어봐서 아, 혹시라도 전화하면 그 다른 분들은 그. 지금 해라, 여기 방금 끊어놨어, 해라 <웃음> 그러냐면 시간이 가라고 이러냐 이 the p v 이거는 13방송입니다. <웃음> <웃음> 안동 대리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8월 3 1일입니다 내일이면 9월 2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그 전국 각지에서 문재인 정권과 조국이라는 그 법무장관의 후보자죠. 2년 반, 2년 넘게 대한민국 의 민정수석을 했던 이차가 배신을, 우리 국가 반역을, 국가 배신을, 그리고 불법을 행한 사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발하는 대학생들, 칼을 걷어붙이고 촛불을 흘고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부산대학교, 그리고 다른 그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 그리고 전국적으로 번지 그럴 한 그,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아까도 제가 영상으로올려드렸습니다 중국의 에, 그, 와이타임 논설명 그, 발행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검찰과 어, 권력의 충돌 양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 현재 그 민주당과 보수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야권 세력들은 약권 세력들은 어, 지금 마지막 미국의 반발을 지금 게 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그이그 그, 그 안동교회 이쪽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서명을 하고 갔습니다. 네, 지금 광고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 어, 안동 태화동 어, 성당에서 어, 대수천에서 내려와서 어, 태화동 성당 김영식 신부 이 신부는 정의위원 사제단입니다. 사지에 사제단 몇 도입니다. 이 신부는 월요일마다 방화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반그 국가적인 그 미사를 하고요. 반영적인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일 그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태화동 성당에서 어, 김영식 태화동 그 성당 주임 신부 규단들을 합니다. 내일 어, 시간이 되시고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태화동 성당에서 어, 김영식 정의구역사제단 대표를 규탄합니다. 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홍보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까지 안동 데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